팀 미션이다. 빨리 준비 오, 이번 이번 2월 9일에 방송되는 미스터 트로트 본선 3차전에서는 메들리 팀 미션이 방송된다고 합니다. 이번 미션에서는 관객의 하트를 얻는 한 팀만 전원 생존하게 됩니다. 팀원들 모두가 살아남는 팀 1위를 쟁취할 팀은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 미스터트롤 시즌 초의 레전드 무슨 무대였어요 팀. 팀 미션입니다 빨리 준비 달라요 <웃음> 사랑할 수